Hmm. 안녕하세요. 게임 기획과 게임 캐릭터 디자이너 대기 강의를 진행할 정영희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멋진 3D 이미지인 게임을 다양하게 구경해 보았는데요. 게임 관련해서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게임의 꽃은 RPG 게임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RPG 게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편집해서 보여드렸는데요. RPG 게임의 대량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인원이 거의 100명 정도 소요가 된다 했을 때그 안에 게임 기획자들은 10명 정도 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개발자들도 10명 정도 이고요. 80%인 사람들은 디자이너들이 되겠는데요. 그 디자이너들은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시다시피 다양한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캐릭터 디자이너가 있고요. 배경을 디자인하는 배경 디자이너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아이템을 구성하는 아이템 디자이너들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가 성장 단계가 있는 그러한 형태라면 각각의 레벨을 디자인하는 레벨 디자이너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부분은 게임을 개발하는 분야에서 디자인 부분에 학습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아쉽게도 2D 이미지로 먼저 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2D 이미지는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으로 개발을 하게 되고요 3D 캐릭터인 경우에는 3D m a x 와 유니티 엔진을 이용해서 대부분 게임 캐릭터를 개발하게 됩니다. 2D 프로그램에서 펜툴을 잘 다루게 되면 어차피 3D 관련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기에서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학습하는 기간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간단한 포트폴리오를 작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표정을 연출하게 되고요 표정에 따라 굉장히 다른 성격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의 성격과 특징을 이미지화하는 작업들을 연습해 볼 거고요 어려운 캐릭터보다는 조금 더 단순한 캐릭터부터 연습을 하고 색상을 입혀서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가지고 그래서 로봇을 구성해 보기도 하고 이미지를 미리 스케치해 온다면 그것을 일러스트로 편집해서 디지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업무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봇이나 본인이 캐릭터를 개발하고 싶은 이미지가 있다면 미리 스키치에 와서 그것을 가지고 일러스트로 작업을 할 거고요. 일러스트로 작업이 완료가 되면 조금 더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포토샵에서 명암 처리를 하고 보다 더 음영 처리를 강하게 줘서 나타나게 할 겁니다. 캐릭터를 개발할 때 의상 부분도 그 캐릭터의 성격을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다양한 의상을 여러분들이 그려보도록 할 거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멋진 캐릭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학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형태의 캐릭터이지만 완료를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왼쪽이나 오른쪽 방향에 다른 방향을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뒷면도 별도로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면형이지만 각각 다른 형태의 방향을 그려보는 것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캐릭터들이 어떤 공간에서 게임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카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카레이싱이니까 자동차 경주장이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캐릭터에 맞춰서 배경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구성한 캐릭터에서 관련된 아이템을 디자인해보는 것도 하겠는데요. 멋진 칼 모양을 디자인하거나 또는 총 모양을 그려서 독특한 아이템으로 발전시키는 연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동작도 캐릭터의 성격을 많이 표현해 주게 되는데요 다양한 동작을 시도하겠습니다 작은 캐릭터가 성장에 따라 가지고 있는 공격성이나 능력치가 달라지잖아요 이런 성장 단계를 바로 레벨이라고 하는데요 레벨 디자인을 하나 더 구성하겠습니다 이러한 게임은 작은 규모여도 시나리오나 이야기 구성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에 따라 컨텐츠가 완료가 되면 시나리오를 읽고 거기에 맞는 캐릭터를 개발하는 그런 직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디자이너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드라마 작가나 방송작가들이 게임에 투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지만 이야기를 한번 구성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계획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열번밖에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게임 관련해서 이러한 직무가 있다는 라 부분은 지금 영상으로 대체를 하겠고요. 필요에 따라 부분, 부분, 어떤 직구는 이런 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중간중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부터 바로 일러스트레이터에 작성하는 방법, 기본적인 파일을 저장하는 형식 이런 부분을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는 실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시부터는 단순한 도형을 가지고 심플한 캐릭터를 제작할 수 있게 되고요 관련해서 컨셉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구상해 온다면 빠르게 자신만의 캐릭터를 완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 캐릭터를 완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툴들을 활용해 보고 헤어스타일이나 동작 그리고 장신구 등을 그리는 작업들을 해보고요 의상과 패턴 이런 부분을 수정하는 방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토샵 프로그램으로는 생동감 있게 이미지를 터칭해주고 입체감을 주는 그런 작업을 해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 디지털 대학교에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고 있고요. 용인 송담대학교하고 인덕대학교에서 5일 실무 과정으로 엑셀과 파워포인트, MS Word와 한글 프로그램 등의 자격증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CS 국가직무 능력 표준의 일반 사무 분야와 디자인 분야 훈련 강사이고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생산성 본부에서 그래픽 관련 문제 출제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요. 아이탑 경진대회 문제도 출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수업시간에 재미있게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